강독 구단일구 신부님의 사제소품과 천리사공원에 대한 축하책을 과연 다루고 버렸습니다. 어제 새로 소품을 받으셨고요. 현재로니다서명만드신부님실것 같습니다. 우리 세 신부님, 구단일구 신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니 면적으로 준비하신 분 계시면 착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적 예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영적 예물은 본방 목무 부회장님께서 증정을 해주시겠습니다 영적 예물 이상으로 부가주고 성분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사제 서품을 받으신 이상도 달리코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영적 이해물을 공헌합니다 미사 영성체 1 3 7 0장 사제를 위한 기도 5281번 목주 기도 1 7 5 6 0장전미사 2019년 2월 9일 유자 대운동성당 신자 일동. 부모님은자이로 돌아가주시고요. 신부님은 이제 자리해 주셔드립니다. <웃음> 다음은 이명진 요셉 사목회장님의 축하의 말씀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주교자 대영동 풍당 사목회장 이영진 요셉입니다. 세사제 이상도 부달리코의사제서품과첫미사품을 함께하신 신부님들 또 수녀님, 또 청년들, 많은 성기사회 여러분 권당을 대표해서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덕 우달리프 신부님은 태어나서 영세받고 30년간 다니던 이 성당에서 천배사를 올리게 돼서 누구보다도 큰 감회와 감동의 미사가 되었으리라 고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은 아주 어릴 적부터 미사놀이를 하며 신부님이 흉내를 내셨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성소의 싹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천 영선체 이후부터 미사 복사를 하며 꾸준히 순서를 갖고 오셨기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추천신부님이신 이창덕 아르코 신부님께 신학교에 가겠다는 말씀을 그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축사를 준비하면서 이상덕 달리고 신부님께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토요일에 친구들 생일 파티에는 못 가고 성당에서 보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성당에서 지냈던 기억으로 가득 차 계신 신부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덕 구달리 부신부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가족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97세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할머니 강모니카 어르신께서는 사랑하는 성자께서 신부님이 되셔서 오늘 하느님께 올리는 미사를 드리고 또그 성체를 보시게 되셨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영동 성당에서 평생 선무회와 연령회, 송소고원회에서 봉사하셨고 특별히 행사 때마다 많은 음식을 즐겁게 준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난달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축하드립니다. 신민주의 부모님인 이민호 파우로와고순나알베티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성가정의모범이 되는 부부입니다. 분당사국회장을 비롯해서 매 순간 분당에서 해야 할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고 자녀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며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삼남 일류의 자녀 중에 막내 이상덕보달리 부신부님의 소품을 볼수 있게 되셨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동기로서 축하해 <웃음> 이상덕 요달리 크그 신부님 신부님께서 선택하신 서품 성부인 고린토전서 13장 8절 사람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지니고 우리 신자 모두가 영원하며 기도했던 그러한 사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도 향기를 품은 사제, 기도 안에서 자신을 비운 사제, 말씀을 살아가는 사제,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사제 부달리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주교자 대웅동 성당 공동체는 진심으로 마음으로와 기도드립니다.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사제 이상덕 부자들일 거를 위해 하빌어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찍고 싶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유일하게요 앞에서 먼저 연습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자 우리 신부님 후배님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말씀을 전 주신 이창덕 마르코 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현재 원로 사목자로 계시고 어, 1994년부터 99년까지 대웅동 성당 주임신부에 계셨던 우리 김병재 시무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사무자장에 계시는 나기순 시모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웃음> 이미 사복을 갈아입으시고 <갈아입으셨습니다>. 언론사무국장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올림픽자, 웃음> 김정수 시모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웃음> 99년부터 2004년까지 음, 대웅동 성당 주임시5년으로 그때 잠깐 저도 도자로 있었습니다. 올라서 자박재환 신부님 나오십시오. 저희 전임 16년까지 신부님 이십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웅동 주임 신부로 계셨던 신방동 성주민시부님 권태무 신부님 오원순 신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웃음> 어, 어, 대상가톨릭대학교 곽승명 신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웃음> 그리고 움동성당 출신 김홍식 신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원순성강의 <웃음> 어, 김희용 신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웃음> 김희영 신부님 함께 신부님 함께해주셨습니다. 오수창장장강기원 신부님 함께해주셨고요. 박진용 신부님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래요 네. 성장병원의 네. 네. 최경호 신부님 함께해주셨습니다. 금독총장 네. 주입 신부님 박여준 신부님 함께해주셨습니다. 계해 주셨던 우리 신학교 총장 김유정 신부님 함께해 습니다 그리고 2 0 0 3년부터대응동선단보좌로 계셨던 김일호 신부님 주셨습니다. 이분 혹시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2016년부터 그 대형동 선당 부자로 계셨던 전봉수 시문이에요. <웃음> 그, 그, 그, 우리 저기 2012년부터 대형동 부자 으로 계셨던 김용대 시문은 고장성당 보자, 신부님이신데, 어, 사실, 학생 시절에 대웅동 출신이셨어요. 그랬다 제가 다른 데로 가셨는데, 배신 때리고. <웃음> 김용호 신부님 한분해 주셨습니다. 어,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번만 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늦게 오셨잖아요. 맹세용 신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어, 사목구 차장 신부님 박재순 신부님 함께해 주셨고요. 어, 그리고 어, 저기 김재준 신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 수원 월피동에서 오신 신부님이신데요 이분은 누구시냐면 우리 이상도 무달리코 신부님이 군 공부 시절에 군정부 신부님으로 계셨던 최지용 신부님께서 보부 주셨습니다 이 <웃음> 그 밖에 알아내지 못한 모든 신부님 <웃음> <웃음>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상도 무달리코 신부님한 함께 하셨습니다 <웃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대흥동에서는 정말 경사스러운 한 해입니다. 그죠? 100주년 행사가 10월 6일날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새 신부님 나신과 동시에 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올해 한 사람이 신학교 입학 합격을 했습니다. <웃음> 서들 기다려. <웃음> 보고 있어. 그리고 어, 올해 또 뭐, 우리 본당의 큰 경사스러운 일은 어, 두분수의님 경신 소원 받으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이크 잡은 김에 오늘 식사는 밖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데서 우리 송, 송큰 송모 회장님께서 한껏 준비하셨으니까 다 드시고 가셔도 되고요. 고생막 드세요. 그리고 네,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우리 신부님들께서는 교리실, 지하 교리실에서 식사 준비가 마련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길을 걸을수 있도록 양시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모범이 되어주신 모든 교하신이님들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일단은 여기 계신 신이님들께만이저 인사를 드리겠습니이 <웃음> 답사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거보다는 소품선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한 소품선구는 고린토 1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랑은 언제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또 성경에 적혀 있는 바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의아하게 읽어져서 찾아본 결과로는 뭐 쓰러진다는 의미도 물론 좋았을 테지만 어떤 것을 형체나 뭐 어떤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부제품 때 제품을 준비하면서 미리 성품성구를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 라고 그 피정지도식님이 권유해주셔서 그때 목상을 하다가 아까 저희 학사님들이 노래를 열심히 불러주신 그 사랑의 성가를 목상하다 보니 그 뒤쪽에 이 말씀이 나와서 그때부터 쭉 품고 살아온 말씀인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사실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어, 이 길을 계속해서 걸을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길을 새로이 걸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좌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길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낮은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물론 제가 사제로서 품받기 위해서 거쳐가는안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것은 단순히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또 세상에서 이처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공감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사제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석품석구를 겸했고요. 이 석품석구 말씀 따라서 언제나 저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 백성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겸손한 사제들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충실히 따르고 사랑하는 사제들을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이 세상의 빛과 수품이 되게 하소서. 사 그리고 이대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신부님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부 생활 잘 하시고 저희에게도 좀 하자고 어, 파이팅! 맞아, 맞아, 맞아. 어, 파이팅. 맞아, 맞아. 신부님 가서도 저희 중고등부 잊지마세요 사랑해요 신부님 저희 함께한 추억이 많이 되는데 저희 잊지마시고 가서도 열심히 하세요 사랑해요 맞아, 맞아.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신부님 되신 것 축하 드립니다. 우와. 평소에 신부님. 세 신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신부님께서는 사랑을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선물을 가지시고 네. 항상 어린 양들을 묶을 네. 수 있는 그런 초심을 가지고 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사랑합니다. 음, 이상도 오다리포의 신부님 세신부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영국간에 건강하 주시리라 하느님께 믿고요. 언제까지 사랑으로 저희들 기르는 약대, 약대들을 잘 이끌어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천미사에 와서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음,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웃음> 축하합니다. 그리고 손, 지금 손자가 지금 5학년이에요. 아네. 음. 영육간을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늘 예수님 뜻 따라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 신부님 영육간을 건강하시고 하느님 하시는 일에 끝꼼하게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가제 네, 내세요. 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 그런 시간이 있실 텐데 주님은 좀 가득하신 사제되시고 또 우리 신자들이 항상 믿고 따르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제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좀 가득하시고요 우리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한 마디? 네딱한 마디 딱한 마디 네전안 좋아요. <웃음> 앉아, 앉아, 앉아. 초상권. 아시모님 어, 사제 소품 천미사 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 시모님의 영유간의 건강을 위해서 어 줄곧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시모님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시모님 너무 오래 네, 통화 네. 공부하시고 여러가지 노력하셨는데 앞으로 좋은 양들과 행복한 삶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중한 성설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참여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대형동 분당 교우분들과 또 저를 양성해주신 모든 신님들 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님 닮은 착한 부자가 될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감사합니다.